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판테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판테놀이라고 하면 은 요즘에 시중에 재생크림, 뭐 회복크림, 뭐 피부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크림 등으로 많이 일컬어지면서 그 성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러한 판테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먼저 용어를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그 작용하는 공간이라던가 여러가지 그 쓰이는 작용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상은 약간씩은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 다 한꺼번에 통칭해서 판테놀 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럼 이 판테놀을 통칭하는게 무엇 무엇이냐 있 하면은 당연히 판테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덱스판테놀 그 다음에 판테톤산 그 다음에 비타민 B5 이런것 등등을 제가 앞으로 통합해서 판테놀 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판테놀에 대해서 성분 이야기 편을 찍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테놀 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나 이러한 몸 안에 들어와서는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 시켜주는 작용을해요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용이다 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당연히 재생을 해주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림 중에서 판테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재생이라는 효과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생 크림의 역할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생 크림이다 보니까 보습도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그래서 보습 기능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처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테놀 같은 경우는 우리의 피부 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의 피부를 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부막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특성을 얘기해 주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처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막을 침투를 해서 그거를 이러한 작용들을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판테놀의 약간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특이사항인데 특성이 있어요. 바로 이 판테놀 퍼센테이지 이 농도가 우리 피부막을 뚫고 흡수가 되었으면 은 이게 점점점 농도가 희석되고 변하는게 아니라 이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우리의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피 쪽으로 응용을 하자면 뭐가 될까요? 왜 두피케어 같은 데도 보면 덱스판테린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두피에도 작용을 한다면 두피에 있는 피부막을 뚫고 그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모근을 자라게 하고 두피 건강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모 목은 굵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테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판텐 아니면 비판 홀, 비판텐 립크림 이런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립크림 같은거 혹시 사서 발라본 적 있으세요? 저는 발라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크림을 발랐을 때 첫번째 제가 립케어 리뷰에서도 한번 성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립크림을 사용했을 때 어? 뭔가 로션 같은 느낌은 있다 하지만 이걸 바르고 보습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보습감을 강하게 씌워주는 바세린이라던가 이런 제품을 더바르세요 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비판텐 연고 립크림 같은 경우가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입술 피부가 잘 까지고 뭔가 회복이 안되고 잘 헐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세포를 정상화시켜주고 재생시켜주지만 이거를 따로 보습제를 또 발라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걸 덧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번외이긴 하지만 이리크림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입술이 잘 헐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능력이지만 있 모습 능력은 약간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바세린 같은 걸 발라서 입술 보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러한 판테놀 성분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판테놀이 부족했을 때첫 번째로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머리카락이라던가 손톱, 발톱 같은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되게 울퉁불퉁 자라는 둥안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트러블이라던가 여드름 같은 것이 굉장히 자주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 군을 섭취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같은 두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이용해서 덧발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타민 b 군의 판테놀 을 적절하게 우리 몸에는 유지시켜주고 발라주고 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바르는 이런 판테놀은 도대체 몇 퍼센트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런 판테놀 같은 경우는 저도 대충 봤는데, 시중의 제품으로는 대개, 흔히 5에서 10% 정도로 농도가 배합이 되어 있어요. 제가 클렌징 편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라로슈퍼제 나방피5 같은 경우는 클렌저임에도 불구하고 판테놀 성분이 10%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이나 로션이라던가 일반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 배합이 되어 있는 게 대체적이고, 혹은 샘플이나 앰플 같은 경우에 소수의 제품군에 한해서 20에서 30%까지 쓰이는 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테놀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그럼 안전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의약 성분 연구를 위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 본인이 어 이건 안전하다 해서 이렇게 쫙 바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이론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 판테놀을 100%를 발랐을 때도 우리 몸은 일단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미리 경고한 거예요. 100% 어 안전하네 해서 그냥 막 성분 단일 성분 써서 막 섞어 바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는 밝혀졌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판테놀도 고농도로 사용했었을지에 사람마다 혹은 연구 그런 환경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밝혀진 이러한 뭐라 그럴까 정보를 이용 정보로 듣고 어, 이건 100%니까 어, 고농도여도 괜찮아 하고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20%에서 30% 판테놀 앰플 혹은 세럼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 내가 피부 재생을 위해서 좀 사, 사서 써 봐야겠다 해서 썼는데 어내 피부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 뭔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중단해 주셔야 돼요 중단하시고 이제 다른 원래 쓰던 기초 케어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알레르기라는 것도 너무 많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테놀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로션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크림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클렌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제품에 분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실 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막상 요약을 해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성분이에요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하고 상처가 난 곳이 있으면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몸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바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판테놀의 성분에 대해서 코는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적, 캐서스 시에 어떻게 우리 몸이 반응이 일어나는지 혹은 그 다음으로는 화장품에는 보통 몇 퍼센트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화장품, 구내, 클렌징, 스킨, 로션에 어디에 들어가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참으로 판테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성분이에요 또한 클렌징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성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피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놀에 대한 성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안녕!